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던 이 볼살, 코싹다바꿔왔어요나올택이 <웃음> 왔단 말이야 완전 예뻐져서 올게냥네 음. 제가 드디어 저의 구독자리 만났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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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띠.